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준입니다 오랜만에 강사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베리얼 투플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베리얼 투플립은 백사이드 파스탑이 진킥 투플립을 합친 기주입니다 뭐 생각보다 쉬운 기술인데 여러분들에게 제노하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리얼 킥플립은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도 앞발 스냅을 줄수 있을 만큼 킥플립이 잘 돼야 되고 팝샵스를할때 고민 없이 팝샵스를할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목소리> 베리얼 킥플립은 킥플립이랑 팝샵비만잘 되면 일주일 안에 탈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만큼 쉬워요. 일단 스탠스를 알려드릴게요. 스탠스는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원래 팝비스은 이렇게 놓는데 어, 베리얼킥할 때는 제가 이렇게 놔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왜 이렇게 놓냐면 베리얼킥할때 발가락의 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뒷발 팝할 때도 발가락이 중요하고 앞발 스냅 줄 때도 발가락이 중요해요 자왜 그러냐면 여기서 앉았다가 앉았다가 팝을 칩니다 팝을 칠때발가락이 힘을 주면서 팝을 칩니다 그러니까 팝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팝샵이니까 자 여기서 앞발은 키플립 자세 키플립 자세에서 팝을 딱칠때딱 바로 발목이 접힙니다 왜냐면 킥플립을 잘한다면 발목이 자동으로 접힐거예요 발목을 접고 자 진행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보드가 지금 여기서 이 방향으로 돌아갔죠 돌아갔을 때 진행방향 그대로 킥플립을 차면 됩니다 자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드가 돌아간다고 해서 킥플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이 안되고 진행방향 그대로 이 방향으로 옆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앞쪽에서 찍으면 자, 스탠스 잡고 앉았다가 팝을 딱칠때 보드가 살짝 돌아갔죠?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차는 겁니다. 보드가 백사이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발목이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방향 그대로 차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금방 탈수 있습니다. 팝 서비스 하면서 발목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느끼는 팁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자, 여기서 팝샤이을찰때 스탠스가 여기 있는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팝샤이을찰때 보드가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목을 접었다 칠 때, 여기에서 접히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접히면 힘을 더 많이 받겠죠? 이때, 딱 차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발목이, 아, 보드가 딱 뒤집히려고 할 때, 이렇게 될때 차는 겁니다. 베리얼 키플립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팝샤빗이랑 키플립을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두개를 스탠스를 잡고 한발로 먼저 차는 연습하다가 그 다음 양발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팝샤빗이랑 키플립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데 거 아, 맞히겠죠? 그렇죠? 영상 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베리얼 키플립 연습했는데잘 안된다 그러면 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